금융상품이 워낙 많고 예. 또천차만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예. 소비자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가입할 때 예. 많은 또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예. 예. 예. 어, 대표님께서 도 책에도 그런 예. 내용이 잠시 있지만 예. 그 같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것들을 예. 여섯 가지로 책에서는 예. 정리해 주셨던데 어떤 예. 내용입니까? 첫째는요. 첫째는. 그, 요번 달에 내가 올급타서 쓰고 50만 원이 남았다. 음. 50만 원으로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사야 되겠다. 예. 제일 먼저 질이 뭐냐면, 사려고 하는 그 금융상품이 음. 예금처럼 갖다 금융기관에 음.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인가. 저축상품인가. 아니면은 주식이나 펀드처럼 잘하면 돈을 버는데, 음.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인가. 음.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사셔야 된다. 음. 왜냐면요. 요즘 금리가 낮아 가지고 예. 구조화된 상품, 이 가공된 상품이 많아서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 애매한 게 너무 나 많거든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어. 저축이나 투자 상품으로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까 보험인 그, 경우도, 그, 경우도 그, 있고. 그, 예, 뭐그런게 그런 거 <웃음> 많거든요. 예. 그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저희 동네에 80 가까우신 음. 인텔이 대학 나온 노인분이 계신데 저한테 오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서 미치겠어요. 이거 고수익나는 상품이라는데 괜찮은 건가 한번 봐주세요. 음.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00% 위험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음. 그럴 수 있습니까? 없죠. 그거 사기거든요. 위험체로 <웃음> 예. 고수익은 사기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다 뉴스에 <웃음> 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1980년대 초에 우리 대표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그 일수계가 있었어요. 예. 하루에 만 원씩 1년을 부으면 요 1억 원을 받는 계입니다. 하루에 만 원씩 예, 예. 하루에 만 원씩 1년 365일 부으면 365만, 365만 원 붙고 1억 원을 받거든요. 예. 그계림이 뭐냐면 황당무계거든요. 황당무계. <웃음> <웃음> 근데 요몇년 사이에 제가 두 분을 제 아는 분 예. 중에 그 황당무계 넘어가가지고 돈좀 날린 분이 있어요. 예. 요즘요 금융 사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퇴직자들 대상으로 금융 교육에 보면요, 이 금융 사기 방지법이 단골 과목으로 나와 예. 있다고. 그래 누가 와가지고. 이 기발한 상품이라면 조심해야 돼요. 음. 꼬치꼬치 내용을 물어보고 알고 하거나, 물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음. 하지를 말아야 돼요. 예. 투자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아 예. 1번. 예. 첫 번째. 자, 예.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이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 상품은 음. 책임져주니까 음. 사놓고 잊어버려도 돼요. 예. 근데 투자 상품은 원금도 깨버거니까 주식이나 펀드처럼. 음. 이거는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도 간접투자상품, 예.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 가서 사냐면 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삼성생명 거기도 중요한데 예. 문제는 그 간접투자상품을 돈벌게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음. 무슨 무슨 투신 운용사, 무슨 무슨 자산 운용사, 운용회사예요 예. 우리나라에 200몇씩개 있어요. 우리가 가입하는 곳들은 다 판매회사라고 그렇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200몇씩개 있는데, 그 중에서 실력 있는 운용회사가 운영하는 음. 간접주사 상품인가. 예. 그런 회사 밖에 없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음.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음.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 확인합니까? 아, 아, 아.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려운 걸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개 소개를 받아 가지고 음.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예, 게 예. 그리고 실력 있는 음. 전문가 한 사람을 소개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음.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가 끝나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저 펀드 사서 깨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웃음> 제가 물어봅니다 그 펀드 어느 회사가 운영하는 건데요? 그래야 제가 대책을 얘기해 예. 주죠 근데 아직까지 운용회사 이름을 알고 대답하는 분을 본 일이 없어요 음. 운용회사. 특히 시니어분들. 네, 네. 더욱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 다음에 단서조항. 자, 이제 세 번째. 예. 이제 어떤 것들을 예. 금융상품 가입할 때 조심해야 되는지 예. 세 번째. 가 단서조항. 단서 단서 예. 금융상품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은데 주로 당구장 예, 표시해놓고. 예, 예. 단서조항이 나쁜 게 아니고 <웃음> 예.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를 들어서요. 요즘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중위험, 음. 중수익상품이라고 그래가지고 ELS라는 상품을 많이 팔고 예. 있는데, 그 좋은 상품이에요. 그 예. 근데 단서조항이 있어요. 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주가 지수가 3년 이내에 4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음. 근데 그 말을 제대로 못알아들가지고 그냥 원금 보장된다고 생각하는데, 떨어져서 손해본 분이 있어요. 예. 자, 그런, 예, 그런 거를, 그런 예. 거를 알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저 구석에 조그만 글자로써 있거든요. 예. 꼭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금융상품 가입할 때는 항상 돋보기를 예. 가지고 다니면서 <웃음> 작은 글씨를 특히 예. 주의깊게 봐야겠다, 그렇죠? 그렇게 중요하고 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확실한 거 알려달라고 예. 해야죠. 예. 예.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예. 어떤 것들을 네 번째는 적합성인데요. 적합성. 예.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는 상품이 있어요. 예.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고 선물 옵션 샀다 팔았다, 음. 주식 샀다 팔았다, 그거 빨리 말려야 돼요. 음.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예.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할때 사무실을 가끔 돌거든요. 예. 그럼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팍 끄는 친구가 있어요. 왜 끄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야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웃음> 주식하는 친구. 예.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 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예. 근데 주식은 해 하는 게 좋아요, 해야 돼요. 그런데 예.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예.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음. 그 시간에 일을 해야죠 예. 요즘 요 돈에도 일을 시켜야 된다는 마, 말이 있기 때문에 월급 타서 음. 그 월급 탄 돈에도 일을 시켜야 된다는 존리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냥 돈에만 일을 시키는 것처럼 매달리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게 아니고 제, 내가 하고 있는 일도 큰 금융자산이거든요. 예. 월급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퇴직금 나오죠. 예. 그리고 이 일을 잘해서 여기서 많이 월급도 받고 음. 할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가장 음. 큰 투자인지는 자신의 직업이다라는 생각으로 예. 예.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음.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의 직장인들은 우량 펀드 사서 놓고 음. 그냥 원칙대로 우직하게 하는 게 최고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자, 그러면 금융상품 예. 가입할 때 주의해야 될 여섯 가지 중에 이제 다섯 번째는 예 거. 다섯 번째는 세금인데요. 세금? 음. 옛날은 세금을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예.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음. 잘 활용해야 돼요. 음.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이걸 잘 활용해야 음.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요즘 ISA라고 그래가지고 음.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든지 예. 그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든지 음. 개인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금융상품을 음. 활용하는 게 좋다. 예, 예. 이 세금. 그러니까 세금을 네. 세이브할 예. 수 있도록, 그렇죠. 세금을 내 연금 자산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예. 예. 활용을 하자. 예.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수수료. <웃음> 수수료. <웃음>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예.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한 명도 음. 없어요. 근데 요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때 보험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거든요. 예. 너무 높지 않은가. 음. 남존점을 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걸 합리적인 수준인가 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섯 가지만이라도 음.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하면 음. 큰 실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